자 후보자님, 예. 체크해. 지금 김진태 후보 어, 위원님은 의원님은 의전원 합격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. 그런 의심이신 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후보자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.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에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즉 모든 서류,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,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에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? 맞습니다.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해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네. 네.